여러분 조금 전 2시 50분경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북의 통일이라는 염원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사라진 것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의 꿈도 함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것은 누구의 재산이죠?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재산입니다. 남한의 재산입니다. 통일을 위한 한 첫걸음과 같은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연락사무소를 무너뜨림으로써 북한은 이제 남한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외에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표현해 버렸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13일 날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지 불과 3일 만에 이것을 행동에 옮겨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치를 김여정의 워딩을 빌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다음번 대적 행사권은 군 총참모부에 넘겨 주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는 그 다음 행동이 적극적인 군사적 행동일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재산을 폭파를 시켰다 이것을 폭파시킨 것에 대해서 철없는 송모 의원은 이것을 대포로 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돼 있더군요 참 어이가 없는 대한민국의 재산이 무너져 내렸고 파괴가 됐고 그랬는데 이게 대포에 의해서 폭파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라는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정신세계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은 이런 행동까지 북한이 버리게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어, 북한은 최근에 적극적인 이런 행동을 나오게 된그 단초가 무엇이었습니까 탈북단체에서 북한을 향해서 김정은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는 전단지를 풍선에 태워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풍선이 북한의 초A급 시민들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충성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양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에 떨어졌던 말이죠 사실상 북한으로서는 다른 어떤 공격보다 다른 어떠한 상황보다 베트남에서 트럼프에게 수모를 당하고 돌아온 것 그것까지도 참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전단지가 북한 주민들에게 떨어져서 김정은과 그 통치자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은 정말 이것만큼은 견디기 힘들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것을 참을 수 없게 행동하게 만든 중요한 단초의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초는 무엇일까요 북한이 최근에 중국과의 무역조차 1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린 상황입니다 아무리 자급자족이 잘돼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사실 북한이 지금 겪는 경제적인 압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매우 매우 심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매한가지다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요? 굉장히 극단적 행동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다고 라 생각한다면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환경이 그런 환경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것이 그두 번째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의 대표의 말에 따르면 5월 2 4일 이 노동당 중앙 군사 위원회 확대 회의가 열린 며칠 뒤인데 선전 선동부의 작가들에게 무엇을 하달했는데 그 하달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달한 얘기가 뭐냐면 김여정을 당 중앙으로 호칭 키로 한다 이것이 지금 하달이 됐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게 당장에 북한의 관영 매체에서 아직은 당 중앙이라는 호칭이 적극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주목해 볼 만한 북한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북한의 정치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그 어떤 나라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 호칭이 불려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거 김일성 시절에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세울 때 후계자 작업이 시작됐을 때 김정일에게 당중앙이라는 호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조선왕조로 따지면 세자의 책봉을 하게 되는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의 명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김여정에게 부여됐다 김여정이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모든 행동에 나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김일성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세우고 당 중앙으로 호칭을 함과 더불어 중요한 국지국지 간 군사적 도발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에. 어, 그때 당시에 군사적 도발이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아웅산 테러 사건. 전두환 대통령이 테러를 당할 뻔한, 그래서 많은 희생자가 났었던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어, 가까스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그 위기를 피했지만, 사실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거의 갈 뻔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탈기 테러 사건도 그런 와중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실을 내리는 것은 수령 김일성이고 그 교실을 실행하는 것은 당중앙 즉 김정일이 한다 이게 하나의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여정이 당 중앙으로 불린다라는 것이 내부적으로는 지금 교시가 내렸다고 라 한다면 김정은이 교시를 하고 김여정이 후계자로서의 수업을 시작했다는 것에 선언에다름아닙니다 그리고 그첫 행동을 김일성이 당 중앙으로 임명해서 김정일이 당시에 여러 군사적 사건을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김여정이 지금 이 행동을 그런 차원에서 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사실상 김여정이 당 중앙으로서 이번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역할인 것이고 이거는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 버린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군부의 후원을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북한 사회도 유교문화라고 하는 것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사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자가 군부의 지도자가 된다 이거는 사실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그런 각도의 시각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백두혈통에 대해서만큼은 예외라고 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주도를 했고 이것을 군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를 시켰고 다음번 대적행사권은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겠다 넘겨준다는 게 뭐죠? 명령서를 김여정이 서명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넘겨주겠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군의 실행권을 김여정이 갖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어떤 북한 사회를 읽는 어떤 흐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북한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왜 불과 30대 중반 밖에 되지 않은 김정은이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왜 김여정을 이렇게 빨리 부각을 시켜야만 했을까? 그 내부의 사정이 무엇이 있길래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사회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크게 여동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대내외에 김여정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김여정의 명령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려는 과시적 행동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측면은 그러면 남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남북한의 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기간 동안 그 다음 단계의 변화가 모색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의 판단이 아니라 북한이 그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북한은 이미 군사적 도발을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남한의 재산을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구의 돈으로 만든 재산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실상 짓는 비용까지 따지면 거의 한 300억이라는 남한 국민의 재산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해버린 것입니다 그 행동만으로도 남한에 대한 기대를 모두 다져버렸다 이런 측면의 선언인 것이고 더 이상 기대할 게 전혀 없을 때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미 그러한 조짐은 이미 보였죠 여러분.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에서도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을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을 말이 있죠. 어떤 말을 했을 때에는 그 사람과의 인간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용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서 욕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인성을 모독하고 그 사람의 자질을 모독하면 그두 사람 사이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근데 북한은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겁먹은 개라든가 바보라든가 소대갈이라든가 심지어 옥류관 주방장의 입을 빌어서 처먹을 때는 큰일을 칠 것처럼 요사를 치더니 돌아가서는 전혀 하는 일도 없고 이런 식의 그 막말들을 쏟아내서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그 얘기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못 박는 행동 이제 남한에 대해서 북한은 전혀 기대할 것이 없고 기대하지도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선언한 것에 다름아닙니다 물론 이 선언에 이렇게까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 했느냐라는 것은 북한의 내부 사정이 그만큼 급박한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의 여당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아까 송모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음? 대포로 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일까. 이런 걱정을 하게 하는 그런 발언들. 심의. 정말이지, 걱정스럽습니다. 자, 다음 뉴스가 나오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